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가지의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올린 것을 하나하나 읽어 드리면서 이것이 어,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읽어 봐 드리려고 합니다 이마 필러를 맞고 사랑니가 아파요 턱끝 필러를 맞았는데 뺨이 빨개요 눈밑 필러를 맞았는데 안구건조증이 생겼어요 뭐 이거는 뭐 그런대로 갑상선 암이 생겼는데 필러 때문인가요 HA 필러 뭐뭐뭐 뭐뭐 입술 필러를 맞았는데 뭐 눈이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시죠 이상한게 이상 이상한 게 당연합니다 필러를 필러를 눈 밑에 맞았는데 뭐 여기가 빨개지고 뭐 여기가 이상하고 사랑니가 아프고 그 오비 오비 일학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필러 때문에 일어나고 필러를 맞았기 때문에 다 생긴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죠. 근데 사실 필러라는 것을 굉장히 어뭐 이상한 뭐 마술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러는 내 몸에 있는 성분을 그 부분에다 넣어서 부풀려 놓는 것의 약이 이름입니다.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일 내가 빵을 부풀렸으면 빵이 부풀고 끝난 거지 얘가 아 누구 건조증을 만들고 갑상선암을 일으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 가만히 제가 읽어드린 것을 한번 들으신다면 이상하다 느끼실 겁니다 사실 상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